안녕하세요 저는 AUSG의 김윤서입니다 오늘, 전... <웃음> 네, 오늘 저는 30분 만에 서버리스 서비스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사이버보안을 전공하고 있고 AUSG 6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즐겨서 하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GDSC라는 학생 개발자 커뮤니티의 오거나이저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서버리스로 게임 프로젝트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용했던 AWS 스텝 펑션스를 소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커뮤니티 발표 준비했고요. 오늘 발표에서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AWS API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하고 이걸 연결하는 방법인 Step Functions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제목대로 저희는 30분 동안 필터링 자막 생성기라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해 볼 건데요. 오늘 데모에 사용된 주요 서비스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와 Step Functions입니다. 오늘 데모를 개발하면서 Step Functions가 왜, 필, 왜 편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발표가 끝나고도 참고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랑 블로그를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은 직접 자막으로 옮기기 어려운 대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든가 은어라든가 혹은 누군가의 실명을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야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저희가 비디오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어를 마스킹 처리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을 저희가 직접 구현한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조합하면 30분 안에도 이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링 자막 생성기에 필요한 준비물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디오 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버킷을 이용할 거고요. 비디오가 S3에 업로드 되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 이벤트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AWS의 AI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보케블러리 필터링 API랑 스피치 투 텍스트 API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물은 이렇게 다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Step Functions라는 AWS의 서버리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Step Functions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람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람다는 AWS의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고, 람다를 이용하면 우리는 서버에 대한 걱정 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신경 쓸수 있게 됩니다. 스텝 펑션스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람다를 이용해 왔는데요. 람다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SD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S3 API라든지 트랜스크라이브 API를 코드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람다를 기능별로 나눠서 코딩하고 각각의 람다를 순서에 맞게 연결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업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걸 순서대로 진행하는 일이나 연결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나 예외 처리 문제가 개발자들한테 항상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더 복잡해진다면 개발자는 핵심 로직을 짜는 것 말고도 이런 연결이나 복잡한 관계를 핸들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능이 조금 복잡해지면 그 기능 하나를 보,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람다를 사용하게 된다는 단점도 존재하고요. AWS Step Functions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스텝펑션스는 람다를 많이 써야 되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 관계를 정의하고 이것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스텝펑션을 이용하면 저희는 코드를 짜지 않고도 연결 관계를 콘솔에서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모니터링도 쉽게 할수 있는데요. 왼쪽에 검색창에서 람다나 원하는 API를 탐색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실행한다거나 초이스나 웨이트 함수처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꼭 필요한 상태관리 로직도 스텝 펑션이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코드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은 기존에 람다랑 AWS 핵심 서비스 몇 개만 지원하던 서비스였는데요. 2020년에 SDK와 통합되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 API를 통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CS API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든다거나 아마존 레코그니션에서 제공하는 얼굴 인식 로직을 바로 가져와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9,000개 이상의 API들을 콘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AWS API를 검색하고 이용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도 저희는 람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제 코드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스텝 펑션이랑 API만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필터링 자막 생성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아키텍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3 버킷인 미디어 버킷에 어, 비디오 파일을 업로드할 건데요. 미디어 버킷에 비디오가 업로드 되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자동으로 스텝 펑션 상태 머신을 작동시킵니다. 상태머신 내부에서는 트랜스크라이브 서비스가 우리가 지정한 단어들로 필터를 생성해주고요. 그 작업이 완료되면 만든 필터를 적용해서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결과물로 스크립트.텍스트 파일이 리절트 버킷에 저장이 될 거고요. 네 버킷에 저장해주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끝이 납니다. 원래 실습에 앞서서 S3 버킷을 만들고 상태머신의 권한 설정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실습에서는 일단 서비스 설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미리 만들어둔 역할과 버킷을 이용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오늘 실습 과정을 담은 블로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막히는 부분 없이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볼게요. 스텝 펑션 콘솔에 들어가서 상태 머신을 생성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트랜스크라이브의 보케블러리 필터링 API를 끌어올 거고요. 오른쪽에서 API 설명서를 보시고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쓸 언어가 뭔지랑 필터의 이름 그리고 필터링할 단어 리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는 랭귀지 코드를 영어로 지정할 거고요. 필터 이름을 Bad World Filt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U라는 단어와 Transcribe 두 단어를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랜스크립션 잡 상태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고요. 그 전에 보캐블러리를 생성하는 데몇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웨이 상태를 가져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0초를 기다려 주겠습니다. 스타트 트랜스크립션 잡에도 API 문서를 보고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어 줄 건데요. 여기서는 결과물을 저장할 버킷 이름, 결과물 파일의 이름, 그리고 아까 생성한 보케블러리 필터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네, 이 중에 필터 메서드 파라미터는 문서를 보시면 리무브, 마스크, 태그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단어를 별표로 마스킹 처리해줄 거기 때문에 마스크로 파라미터를 써주겠습니다. 필터 네임은 아까 썼던 bad word 필터를 써주고요. 이것도 스크립트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을 위해서 w 이 i t 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GetTranscription.JobAPI를 추가해서 스크립트 작업이 얼마나 진행 중인지 받아올 건데요. 여기서 초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진행 상태가 컴플리티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그리고 페일드인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페일 상태로 넘겨줄 거고, 컴플리티드도 아니고 페일도 아니어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시 Wait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각각 다른 상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Transcript, Transcribe API의 결과물이 JSON 파일로 나오는데요. JSON으로 저장되면 저희가 바로 읽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저장해주는 로직을 만들겠습니다. S3의 GetObject로 파일 내용을 읽어오고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PutObject API를 추가해줬습니다. 지금은 S3 파라미터를 입력해주는 부분이고요. 제이슨에서 스크립트 부분만 추출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까지 다 작성을 하면 상태머신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네, 저희가 원하는 기능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다음 단계는 아, 네, 상태머신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요. 아까 제가 기존 역할을 미리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기존 역할 선택을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둔 역할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3의 비디오가 업로드되면 상태머신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이벤트 브릿지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규칙을 생성하고 이름을 지정해주고요. 우리 S3 미디어 버킷에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 명령이 감지되면 이벤트를 실행하도록 설정해주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방금 생성한 스텝 펑션 상태 머신을 지정해주고요. 그래서 S3의 객체가 업로드 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태 머신이 바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브릿지 규칙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제 만든 결과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버켓에 지금 이런 비디오를 업로드해볼 건데요. Transcribing audio can be complex, u m i n g and e x p e n s 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u 라는 단어랑 Transcribe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버킷에 이 비디오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버킷에 업로드하고 상태머신으로 가보면 이벤트 브릿지에 의해서 우리 상태머신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콘솔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떤 상태를 진행 중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요. 지금은 보케블러리 필터를 만들고 20초를 기다려주는 중이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로그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시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할수 있게 콘솔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 머신이 다 돌아가서 S3 리절트 버킷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필터링하겠다고 입력했던 트랜스크라이브랑 U라는 단어가 모두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텝 펑션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복잡한 비즈니스도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간단히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빠르게 하나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9,000개 이상의 API를 액션이라는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흐름 정의를 하는 플로우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초이스나 병렬, 뭐 웨이트 같은 작업을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완성한 워크플로우를 스텝펑션이 자동으로 제이슨 템플릿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상태머신을 생성을 똑같이 할수 있고 실행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텝펑션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고요. 저는 이렇게 쉽고 직관적으로 코드를 짤, 아, 이렇게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점에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텝 펑션을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이 끝나고도 보실 수 있는 오픈소스랑 블로그를 소개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서버리스 랜드라고 하는데 이, 이, 이 서비스는 AWS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예요. 여기 워크플로우라는 카테고리로 가보시면 스텝 펑션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을 여기서 탐색하실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보시면 워크플로우 설명이랑 아까 보신 제이슨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위에 다운로드 디플로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 계정에 배포하실 수 있고 아니면 런치 스택 버튼을 눌러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리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업로드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필터링 자막 생성기도 워크플로 컬렉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배포만 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상태머신이랑 버킷, 권한까지 모두 여러분 계정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바로 실행시켜보고 싶거나 아니면 직접 샘플을 만들어서 기여해보고 싶으시면 AWS 기술블로그에서 사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탭펑션 워크플로우 컬렉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포스트가 나오고요. 워크플로 실행법과 기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 가이드는 제 개인 블로그에 가이드를 작성해 뒀습니다 여기 QR을 스캔하시거나 링크로 접속하시면 가이드를 따라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